a p t u r o e 이거 뭐 하는 거어 o u e i s e o o i s u e p a Hehehehe <laughs> so Some... s o 만 때려요. 누구냐 그 아이. 미 미안해. 그았어 네. 이다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그거기나거와 <일단은> 이거 <웃음> 진짜 뭐야 쟤. 아 여겨워 너. 아아이팀다고할 아. 아. 거면은 왜 하는 거지? 아저지 그냥. 아어렇게 <웃음> 그랬더니. 아 그래도 몰라. 오라 그래. 요 아니. 때려가 <웃음> 아 도시 뭐야 이거? <목소리> <목소리>